오늘 공략할 보스는 바로 데스사이저 매우 어려움 난이도입니다 우선 이 방법은 트리스탄으로 석화 저항 없이 깨는 방법이므로 기본적으로 나마리에 딜량이 강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나마리에를 주력으로 키우지 않으셨다면 석화 저항 카일라를 꼭 장착해주세요 데스사이저 매우 어려움에 필요한 저항 외포는 어려움과 똑같이 중독 석화 다운입니다 데스사이저도 그리핀처럼 마법 데미지 감소 40%를 가지고 있는 보스입니다 그리핀은 물리 데미지가 약점이었지만 데사이저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그리핀보다는 딜러키가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거기다 패턴 중 사신의 증표로 받게 되면 딜량이 10%나 감소하는 디버프까지 겁니다 스펙은 팀투력 약 14만 6천에 첫 S클리어를 하게 되었으며 영상 제목에도 말했듯이 저는 석화 저항 없이 트리스탄을 넣고 S랭크를 달았습니다 어, 똑같은 구성에 라스 웨포는 중독 저항으로 나마리의 웹포엔 트리스탄을 착용했습니다 데사이저는 크게 사신의 증표 패턴과 다운 패턴 석화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사신의 증표 패턴은 그리핀의 쫄소한 패턴처럼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스킵해버릴 겁니다 이 브레이크와 딜량을 조절하기 위해선 로잘리아가 필수 장착되어야 합니다 아 참고로 이미 사신의 증표를 바꿔도 에스 클리어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아슬아슬하게 에스 클리어를못 받으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패턴이 언제 나오는지를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발동되는 사신의 증표입니다. 그리핀처럼 보스의 피가 한 칸이 깎였을 때 발동되고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패턴입니다. 한번 발동되면 무조건 데미지 감소 10%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핀처럼 저한 칸때 브레이크가 발동되면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은 1브레이크가 끝난 후 발동되는 다운 패턴입니다 이미 Q1을 주력으로 잘 키우고 계시다면 세라자대로 100% 저항을 챙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때 어려움에 설명한 방법대로 피하시면 됩니다 어느정도 딜량이 오르다보면 은1 브레이크에서 보스 체력이 반피까지 깎이게 되는데 이때 바로 다운 패턴이 안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미리 피하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다 되고 나서부터는 어려움과 똑같이 본체가 나오면서 석화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석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석화가 걸려도 충분히 버텨야 하는 스펙이어야 하고요. 딱한번석화를 무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q 의직업 스킬입니다. 모든 행동 저항을 100% 막아주기 때문에 이석화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트리스트 방법은 딱석화 공격 한번 막고 바로 끝내야 하는 방법인지라 이 브레이크까지 왔는데도 체력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력 더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애매하게 딜량이 오를수록 사신의 증폭 패턴, 이게 피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이때는 로잘리아를 이용해서 보스의 피 깎는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 게이지 소모량을 늘려서 맞추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패턴을 넘기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은 온으로 시작해줍니다. 나마리에로 플레이하며 이때 우리는 무빙을 통해서 나마리의 형타의 마지막 타를 캔슬할 겁니다. 장전 모션을 없애는 거예요. 3타까지 때리고 움직이고 3타 때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반복해줄 겁니다. 핸드폰으로 해보니 옵션에서 가상 키패드의 유동성으로 체크해두시면 좀더 빠르게 캔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쿨타임 올 때마다 스킬은 계속 사용해주시고요. 브레이크 후에 피통이 50%에 오지 않았으니까 바로 다운 패턴이 나오겠네요 저는 다운 저항이 1 0 0이기에 피하지 않고 말뚝기를 넣습니다 었자 이번엔 해방 스킬 미리 쓰지 말고 조금 아껴둡니다 브레이크 전에 해방 로잘리아를 쓸거거든요 브레이크 끝나자마자 대기했어야 했는데 한발 늦었네요 다음 석화 패턴때 q 이로 막아봅시다 안전하게 보스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터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설명했던 로잘리아로 브레이크 수치를 조절하는 영상입니다. 나마리에가 악세서리 착용해주면서 딜량이 올랐더니 오히려 사신의 증표 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방법을 연구하다가 알아냈습니다. 영상에선 시작하자마자 풀로 돼있어서 써버렸는데 어, 정확하게는 시작하자마자 로잘리아는 사용하지 않고 스킬을 한번 돌린 후에 마지막에 로잘리아를 써줍니다. 사람마다 나마리의 딜량이 다르니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체력 깎는 시간을 늘리고 뒤에 로잘리아 공버프를 통해서 스킬들의 브레이크가 많이 깎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브레이크에서는 변신 후에 평타를 많이 쳐줍니다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건데 이렇게 해서 터카 패턴이 나오기 전에 브레이크만으로 보스를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 앞에 방법들은 S랭크 분명히 달았는데 어, 어느날 딜량이 올랐더니 사신의 증표 받고 s 클리어가 안되신다면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설명을 보고도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아슬아슬하게 에스 클리어가안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하는 생방송 때 한번 대리클리어 맡겨주시면 정답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